마리두 마리. 세 마리. 순이 봐라요. 제 다리에서 자고 있어요. 이 좋아. 꼬리 살랑살랑. 이러고 잡고 있지용 이렇게 털도 이렇게 빗어주고 얼른 그 고무 털 빗는 게 왔으면 좋겠어요 승이 몬없이 계속 빗어주게 이거는 되게 아파보여요 되게 아파보여 살살살살 빗어주는데도 아파 보여요. 지금 안 떨어질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 아이 좋아요, 손이 아이 좋아요. 우리도 사랑, 사랑, 꼴스 빼볼 사랑, 사 <웃음> 네, 오늘은 또, 오늘은 망고 왕리왕이 바라요 국이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고 왕국. 왕국. 가국 왕국. 고국이국 왕국. 왕국. 되게 트러워요 집에 트 트위트, 그러면 트위트, 트위트, 트위트, 트위트, 트위트, 트위트, 고위트 트위트, 트위트, 트위고 좋아잖아요. 뭐 알았어. 꼬리 살랑살랑. 안고. 여기서 잠깐 좀 자. 너 너무 빠쩍 떼고 다니면서 요즘에 배가 쏙 들어갔어. 어디로 또 가시려고? 포대기에 싸매진 애기 같아. 그냥 이렇게 내려놔도 응? 이러고 순이가 태어난 야생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중성화가 안된 상태로 어릴 때 아니, 유기된 것 같은데 오랜 야생 생활을 어떻게 버티고 <웃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순한 고양이를 버린 걸까? 아니면 왜 집을 나오게 된 걸까? 주인과 왜 떨어지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다. 오늘도 어느 유튜브에서 목줄 매고 산책시키는 고양이가 나오던데 마당에서 밥을 주는 자유롭게 사는 마당냥이도 아닌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던데 만약 무서운 개를 만나건 다른 큰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든 무슨 이유에서건 주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고양이들도 순위 같은 상황에 놓이게 음. 되겠지? 네. 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영상들을 보며 공부하고 있지만 고양이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어렵네요. 네. 아무리 네. 공부해봐도 고양이를 위험하지 않게 자유롭게 산책시키며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방법이 네. 있고 그런 네. 고양이가 있다면 동물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오듯이 안고 다닐 수 있어야 하겠죠? 동물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이동장 안에 넣고 오는 고양이와 안고 들어오는 강아지를 보고 차이점을 확실히 느꼈어요 아유 엄마 자고 있는데 아유, 아유 망고 너가 여기 오고 싶었어? <웃음> 아이고 엄마 따라하고 싶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망구야 <웃음> 여기가 좋았니? 어 <laughs> 이걸로 해주니까 정하네